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올류카니발 순정 LED 헤드라이트 튜닝입니다 HID 사용으로 출고된 올류카니발입니다 세월의 지남에 따라 점점 어두워지고 노랗게 변하는 HID를 순정 LED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더뉴 카니발용 순정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순정 페이스리프트 라이트 변경 작업인 만큼 구조변경이 필요 없으며 합법 LED 튜닝 작업입니다 길게 뻗어있는 데이라이트와 프로젝션 주변 디자인 차이가 존재하며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LED를 지원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와 헤드램프를 탈거하고요 HID 사양에서는 8핀 커넥터가 적용되어 있어 LED 헤드라이트를 장착하기 위해 커넥터 변환 작업을 진행합니다. 납땜과 축튜브, 그리고 콜리에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마감해 물이나 외부 이물질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탈거의 역순 조립을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방향지 시동을 비롯해 하향등과 상향등 그리고 데이라이트와 디밍 기능 모두 잘 작동합니다 보호필름을 제거 후 라이트 테스터 위에 차량을 정렬합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조사각이 어긋나있네요 정확한 곳을 비추고 있어야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는 물론 LED 광원 변경의 효과를 10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품이라 할지라도 서스펜션, 타이어 크기,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 등으로 인해 각 차량에 맞는 조사각 조절 작업을 해줘야 하죠 작업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을 확인한 수치입니다 먼저 운전석이고요 조수석입니다. 작업과 관련된 폴트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하네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어두웠던 야간시야에서는 물론이고 차량 드레스업 효과로도 훌륭하네요. 이상 올류카니발 순정 LED 헤드램프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